주택에서 경품이 빛발친다두두두두두두 두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코리아 마케팅팀 의 신영미, 이종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이유는 바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던 프랜조이 주택 시스템 인증 이벤트의 당첨자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1070, 1080 제품이 뭐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쿨앤조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1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 네. 어, 저희가 이제 그 쪽지를 아, 당첨되신 분들한테 쪽지를 통해서 이제 재세공과금과 어, 신분증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저희 쪽으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경품은요.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죠. 네, 바로 저도 사용해본 적 없는 고급 마우스 저희가 마우스 덕후에 3인에게 물어본 결과 가장 큰인도를 받았던 메디캣츠 RAT 프로 S 마우스 10개 그리고 대망의학분에게는 플레이스테이션 4를 해도록 네,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 오늘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총 140명이 되시고요. 저희가 보시면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뽑았고요. 저희가 통에 넣어서, 등통에 넣어서 한분한분 한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 33... 30, 22% 아, 22% <웃음> 그리고 신분증은 저희 측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따로 쪽지를 보내줄 테, 테니까 네 그거 안내받아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첨을 시작할까요? 네 중복, 네 중복 추첨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 받으신 분은 플래시스 포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네 받으시면 그래서, 좋겠죠? 네 저는 네. 갖고 싶어요 빨리 요네 갖고 싶어요 사회만... 언제 자, 써보고 어요 그러니까요 행운의 첫 번째 추첨자 당첨자 코이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한분 추천 되셨고요. 피지컬님 축하드립니다. 비지컬님 어, 축하드립니다. 아, 세 번째는 이캐님 이캐님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구라텍. 구라텍? 구라텍 님인지 아이디가. 다음은 네 처음인 꾹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많은 기대해 주세요. 개살맛 통조림님. 어어 이게 구멍을 통해 <웃음>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넣어서 <웃음> 네, 정하게습습니다 아, <웃음> 다시 넣고. 네, 어, 자, 스펙스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곱 네. 네, 네, 네, 네. 명세분 남았습니다. 세 네. 네, 분. 흐르는 바람처럼님 축하드립니다. 축두분 남았어요. 네분 남았습니다. 자, 마우스, 마우스 누가 가져가 아비루유님 축하드립니다 아비루유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마우스 당첨자는요 필드로그님 <웃음> <빌 드러브님> 축하드립니다 필드로그님 <웃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우스는 갖고 갖고 이 대망 의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콘데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촬영하느라고 힘드신 힘든 저희 <웃음> 촬영하시는 분 <분의. 웃음> 카메라 감독님, 네, 카메라 감독님 <웃음> 아, 아 네, 던져야죠. 할까요? 네. <웃음> 이거 제가 네, 던, 던지면. 받겠습니다 네, 줄땡의 미녀 마케터, 용미 씨가 하나를 이렇게 공중에서 딱 잡으면 네. 그분이 플레이스테이션4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네, 경품이 빗발친다. 저희가. 저희가. 아,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도 빗발칩니다. 네, 이름이 빗발칩니다. <웃음> 자, 하나, 둘, 넷. 셋. 오, 오, 오. 아. 어, 잡았다 오! 잡았습니다. <웃음> 크레이지 스카이라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스테이션포에 당첨되셨어요. <웃음> 아, 그게 그밖에 저희가 처음은 드리지 못했지만 진짜 아름답고 진짜 탐나는 시스템 올려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소, 솔직히 추천도 좋지만 저희 시스템을 너무 멋지게 꾸며 주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분들한테 따로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공,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번에 이벤트를 그렇죠. 진행하, 진행해봤습니다. 네, 프렌즈위에서 진행한 이번 특별 이벤트, 이후에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또재밌는 이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코리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